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가끔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행동을 해서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죠 오늘 이야기는 요 연애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알고 있으면 내가 오히려 뿌듯해지고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꼭 기억하셨다가 내페이스도 조절하고 내가 더 관대한 사람이 될수 있는 데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나에게 디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 자꾸 자기를 부각하면서 나를 깎아내린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반복해서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분명히 열받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열받으면 일단 내가 거기서부터 말리는 게될 거예요 나도 안 말리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열받게 하니까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이해해보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요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제법 괜찮은 사람이고 잘났다는 걸 인정받고 있는 사람일 때요 그런데 내 상대가 요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 지적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요 자기가 나를 깎아내릴수록 자기는 나를 깎아내리거나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또 만약에 내가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그런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라걸 자기 스스로 느끼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두 가지 경우 모두 사실은 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나를 깎아내리는 그 사람이 정말 못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난 사람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요. 굳이 상대방을 깎아낼 이유가 없어요. 굳이 나를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요 자부심이 충분히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나라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면서까지 그런 만족감을 더 욕심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정말 잘났고 괜찮은 사람이라면요 나라는 사람에게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커버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요. 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리고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깎아내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잘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더더욱 열받으시는 걸 거고요. 나를 깎아내리는 내 상대방은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부드럽고 관대한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왜냐면 자기는 정말 그런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를 낮게 볼까봐 자기를 깎아내릴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오히려 먼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당하는 나는 요 아주 상식적이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내 입장에서는 요 그런 사람의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계속 그렇게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 거고 화도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내가 상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요 그런 쫌팽이 같은 수준으로 행동을 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다고를 나는 상상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리고 나라 사람이 사실 얼마나 관대하냐면요 나를 깎아내리는 그 사람이 요그 행동을 한번 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마구 공격하지도 않아요 뭔가 찜찜하긴 한데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그럴까를 분명히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매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깎아내리는 행동을 할때 이젠 놀랍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참다 못한 내가 반응을 보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 반응을 느끼니까 그때부터 나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몰고 가서 자기는 제법 관대한 사람인 척, 속이 넓은 사람인 척 포지션을 취하면서 내 속을 더 박박 긁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 수는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나라는 존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느끼는 걸참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불쾌하고 속상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불쾌한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분명히 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멋진 외제 스포츠카를 끌고 온제 또래의 젊은 남자애를 봤어요 그리고 저는 세차를 하고 있었죠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부모 잘 만나서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요 그 사람을 이전에 본 적도 없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물론 그사람의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는 여기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저 녀석은 저렇게 멋진 스포츠카를 끌고 있는 게참 부러웠나봐요 그 친구는 되게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신세가 좀 초라하게 느껴졌었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했던 거겠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워요 사실 그 친구가 요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빠르게 성공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밑도끝도 없이 제가 조금 덜 비참해지기 위해서 저는 그 친구를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상대를 마구 깎아내리고 그래서 제가 좀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가 더 부끄럽고 처량해지더라고요 차라리 그때요 저 친구 정말 멋있는데 나도 저 친구처럼 빨리 성공해서 멋진 스포츠카 한번 타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더라면요. 그때 제가 스스로 좀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부심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내가 덜 비참해지기 위해서, 내가 덜 아프기 위해서 나 아닌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난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유나 근거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남에 대한 칭찬을 여기저기 퍼뜨리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뒷담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걸 더 즐겨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주변에 나보다 훨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연민이나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요 애정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느낄 때 나보다 좀 잘난 것 같고요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갭이 느껴지는 상대가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아주 크게 부풀리려고도 해요 심소봉대에서 마구 비난하죠 그래야 그 사람도 별거 없는 것 같다고 라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니까요 나보다 여러 가지로 나은 것 같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사람은 완벽하지 않구나 하면서 내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 나름의 행복을 위해서 위안을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나 혹은 비난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의 심리는 아마 이럴 거예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보여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정도 행동으로 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해올 때그 사람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라도 깎아내리면서 자기 만족을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이유없이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순간에 화가 나지 않고요. 안쓰러운 마음이 들거나 웃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